이거는 일회성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탁도 되고, 다리미질도 하면서, 계속 재사용이 되는 친환경 포장이거든요 저희 제품 중에 강정, 양양강정인데요 고양이 모양의 강정이에요 사람들이 어, 여기 우리도 가봤는데 여기도 맛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실 때 약간 또 좋더라고요 같이 뭐. 그냥 기억음집이라고 뒤에 적어놨는데 미술치료 하실 분들 모집하는 포스터를 하나 제작했고 얘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제가 개발한 오칠 기법으로 만든 이제 회화 작품인데요 겉표지는 지금 다시 출력 중에 있고요 <웃음> 예, 여기 책등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구두 같은 경우는 형태이 라스트를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좀더 소속감을 느끼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명암 사이즈로 이렇게 샐러드 단원증을 만들어서 판단으로 만든 코코넛 티를 만들었었고요 인도네시아에 라임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떻게 촬영을 할 것인지를 전부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진으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게 한 분당 책한 권을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다른 분들도 다 같이 할수 있는 연습심표도 이제 포함돼서. 저는 일이 약간 생활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도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인간적인 관계도 쌓고 일이란 것은 돈을 받는 것이고 <웃음> 직업이란 것은 큰 수익을 얻는 게 유지가 되는 <웃음> 타이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아하고 취미처럼 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 그 안에서 정체성이나 가치를 발견하는 것. 저도 사실 마음이 좀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일이 되게 좀 살아가는 힘이 된것 같다? 일과 직업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성장시키고 성취감을 얻으면서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시킬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다 보면 좀 세분화돼서 아난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과정이 직업이 아닌가. 이렇게 워라밸에 매여서 뭔가 너무 삶과 일을 구분지 짓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생존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어떤 제 자신을 제 자신이 생각하는 삶의 어떤 형태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에 했던 이 청년업 과정은 저희가 지금까지 즐겨왔던 이 일들을 자, 이 직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이번 청년업을 통해서 이게 당장은 뭐 수익이 안 보이고 이럴지라도 이게 어, 내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나의 업이 될수 있고 일이 될수 있구나라는 저한테 일이란 제가 하고 싶은 걸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업에 지원한 것도 있었고 월세 내는 날이 가장 짠한 말 <웃음> 짠내 나는 순간은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안 좋게 되면서 배포를 할수 없게 되었죠 워크숍을 진행하지 못해서 저희는 여행을 실험하는 프로젝트여서 머릿속에 있었던 상상만 했던 것들을 실현할 수 있었다는 거, 실패할 때도 아 이, 이렇게 어렵구나 요식업이라는 게 쉽지가 않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것 자체도 즐거운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실험을 하면서 다양한 시각장애인 뭐 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관련 단체들을 찾아갔을 때 다들 너무 좋은 기획을 했다 하면서 너무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좋았고요 시도하지 못했던 어떤 실험들 그러니까 뭐 만드는 재료의 배합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이제 어,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점 자체가 그냥 이전에는 모임으로만 했던 거를 이제는 일로 해보겠다고 시도를 한 과정이었어서 글이 좀잘 써질 때? 정말 극히 드물었고요 <웃음> 그러니까 좋았던 점은 우선 다양한 실험들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시간도 있고 사실 이게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진짜 외부를 만나면서 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 계속 좀잘 알게 됐던 면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것부터가 일단은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이렇게 막 여러 번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정말 이렇게 어, 괜찮은 제품이 나왔을 때 다들 막 환호하면서 막 그랬던 순간이 있었고요 전반적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엄청나게 멋진 결과물 보다 마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어, 하나의 원동력의 씨앗을 어, 얻어갈 거라는 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업 실험하기 전에도 저는 전통주와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생산자 그리고 저같이 유통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로운 도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책임감이 훨씬 더 많이 들더라고요 이립이란 말이 있어요 돈이나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뜻을 거기에 전전궁하지 말고 뜻을 세워라 네, 앞으로 내가 어떤 거에 좀 중점을 두면서 움직여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회가 된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인스타 사진 찍을 정도의 퀄리티랑 제품 파는 퀄리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끌어 올려서 그거 자체가 성과인 것 같아요 좀상품 제작에도 욕심이 있었구나 이거를 좀 알았어요. 이전에는 좀 이상적으로 긍정적인 면만 바라보면서 뭐 활동도 진행하고 삶도 바라봤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에서 보다 현실적인 그리고 더 성장한 권정민을 얻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 저한테는 이제 어, 둘도 없는 단짝인데요. 사실 제 팀원은 제 아내라서 동고동락 말 그대로 같이 지내면서 좀 했다 보니까 제 친구이기도 하고 제 선배님이기도 하고 제 후배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 선생님이기도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꼭 하고 싶게 만들어 주시는 혼자 개발을 하다 보면 자기 안에 갇혀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주녀 개발자들과 같이 이렇게 상생하게 된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수 있는 상대가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성소동 안에서의 전문가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협업해야 되는 동료고 나 혼자서 못하는 일을 나와 비슷한 정말 생각도 비슷한 사람이 같이 나눠서 해줄 수 있다는 게 사실 좀 힘이 많이 됐고 이 지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자는 뜻이 되게 잘 맞아서 그런 점에서 되게 의지가 되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결과를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웃음> 예, 조금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말 그대로 실험이니까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을 해,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좀 범위를 넓혀주는 그게 청년하고였던 것 같아요. 고민하고 이제 도전을 망설이고 있었다면 등떠밀어준 사업이었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꽤 내딛지 못했던 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도와줬던 파트너였던 것 같아요, 청년업 저를 푸쉬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 2주에 한 번씩 보냈다면 지금은 일주일에두 번씩 아주 열심히 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할수 있던 배경을 만들어준 그런 거는 청년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을 스태프들과 배우와 마찬가지로 청년업도 이번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성할 수 있게 도와준 어,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저 직업 실험의 색깔은 다홍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이 회색빛이 좀더 밝은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원동력 식물이 가장 여리고 좀 태어날 때 약한 모습이 연초록색이더라고요. 풍풍 티는 아이디어로 이제 식물을 일상에 가져다 드리고 싶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색깔보다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해서 그걸 다 섞으면 검은색이 되지 않을까해서 <웃음> <웃음> 앞으로 더 따뜻한 색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적당한 온도의 색깔 같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숙색이라고 행복했던 것과 그런 힘들었던 게 섞인 그래서 뭔가 시너지를 냈던 일이 아니었나. 봄처럼 뭔가 개화의 시기를 얻을 수 있게끔 되어서. 무지개의 가장 첫 색깔이 빨간색이어서 아직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